어 잠깐만요 아 내가 존이 이상한 걸 올렸냐 동생이 기빼아 이거 썼어 쓰고 여기 제노스 태우고 이 다이아 100개 정도 아쉬워 아, 안타까워 아, 이거 아까워만 제노스 제노스 바꿔요 아 이거 왜냐면 뚫을 수 있는 거 같은데 못 뚫으니까 진짜 킹 같네 제노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아니 여기서 딜빵이 잘 들어갔거든 그래서 내가 장비 강화 성공했다 이거 오케이 내 쓰러졌다 이거 이겼다 와 제노스 제노스 알려준 사람 엄지척야 제노스 알려준 사람 대박이었다 와 제노스 알려준 사람 완전 땡큐다 야 제노스 알려준 사람 진짜 아 의심했다 제노스 에픽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거 이거 에픽 가는 게 맞는 거야 제노스 아 고민은 또얘 고민은 내가 바보였다 씨. 아 아까운데 이거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이거 할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이거 깰수 있는 거야 소닉만 바로 안 주워주면 돼 이렇게 가봐야 돼 이거 깰수 있어 이거 못깰거 아니야 근데 이게 최선이기는 해 제노스가 왜저 뒤에서 갑자기 픽스러지지? 그래 이거 깰수 있는 거라니까 이거 못깰게 뭐 아니었어 그렇지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연구가 된다니까요 자 지금 몇 시야 이제 4 1 0 4 6 2 k 는 작지 170? 이건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전공법으로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 출발 자 전공법으로 갈게요 자 금배 레전드 찍는데 소닉 에피플러스 너헐와저 11-60 깼어요 다들 11-60에서 멈췄구나 아 내가 11-60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소닉이 후진각 한번만 제대로 넣어주면은 자부식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기 요게 요게 잘 들어가주면 하하이 게거 잡았니? 얘들아 제발 타츠한테 한 번의 찬스만 와라 오케이 왔다 이겼다 이겼다 잡았다 오케이 아, 원펀맨 머리 많이 써야 돼.